안녕니다 초롱부동산 소장 방희선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살펴드리던 주택청약체크리스트 오늘 드디어 그 마지막 순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에서 8조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요약을 해놨는데요. 청약예치금 기준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 초롱부동산이 있는 부산광역시를 포함해서 어, 특별시나 부산광역시는 85제곱미터까지는 300만원입니다. 어, 제가 있는 이 거제이구역은 사실은 101제곱미터, 114제곱미터가 큰 평수가 있는데 그건 전부 조합원들이 다 가져가셨고 일반 분양이 없습니다. 일반 분양 중에서는 85제곱미터가 제일 크거든요. 어, 그건 통장을 300만원까지만 청약을해 두시면 되겠죠. 이 이하로만 청약을 가능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부산시에 주소를 1년 이상은 주소지를 갖다 두셔야 되고 그리고 통장을 예치한 기간이 6개월이 지나면 되는데 조금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산 기준으로 한번 보시면 102제곱미터까지는 600만원 그 다음에 135제곱미터 이하는 1 0 0 0만원 그리고 모든 면적에 다 아무 때나 다 넣을 수 있는 거는 1500만원입니다. 요건 광역시 중에서는 부산시만 요 조건이 적용이 되고요그 밖에 광역시는 85까지는 250, 102제곱미터 이하는 400, 그리고 135제곱미터 이하는 700, 모든 면적은 1000만원. 어, 기타도 광역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그게 200, 300, 400, 500으로 이렇게 금액이 어, 줄어도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기준이 있네요. 어, 그 다음 에 여기 보시면 지역 구분은 입주자 모집 공고 일 현재, 어 그래서 항상 모집 공고문이 뜨는 그 모집 공고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청약 자격을 따질 때는 그 모집 공고일 현재 청약 신청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므로 예치금은 청약하고자 하는 지역 기준이 아니라 거주지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고 라 되어 있습니다 거주지 기준 주로 뭐 거주지 그 위주로 청약을 우리가 하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고요그 다음에 이제 기타 유의할 상, 어, 재당첨 금지 그 규정이 있는데요. 어, 여기 보면, 재당첨 제한이 있는 세대에 속한 자, 요 규정을 적용받는 사람은, 그 세대에 속한 세대원도 적용을 받네요. 그죠? 세대 분리가 된 배우자 다포함되고요그 다음에 계약 취소가 된 주택 재공급 시에는 당첨자와 그 배우자만 해당이 된답니다. 계약 취소를 한 주택. 그런 걸 재공급할 때는 당첨자와 그 배우자만 어 한마디로 재당첨 제한이 있는 세대계, 세대에 속한 자는 재당첨 제한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에는 재당첨 제한 기간 내라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청약조정이 아닌 그 그러니까 거제 2구역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어, 여기는 지금 어, 청약과열지구에서 풀렸잖아요 조정해서 부산시 전역이 청약과열지구에서 다풀렸죠 그러다 보니까 어, 공공이래 임대주택 이런 거 말고 분양 뭐 전환하는 임대주택 이런 거 말고 그냥 일반 민간이 공급하는 그런 아파트. 거제 2구역은 그냥 민영에서 공급하는 거잖아요. 레미안 아이파크. 대림이 편한 세상, 삼사가 큰 소시험으로 하는데, 이런 걸 민영주택이라 하거든요. 어, 이런 경우에 청약을 할 때는, 비소정 지역일 때는, 재당첨 제한 기간 내라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다 되어 있죠. 이 말은, 밑에 여기 제시되어 있는, 요런 재당첨 제한 기간 안에 청약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재당첨 금지 제한, 크게 상관없이 다 청약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비소정 지역은. 원래는 재당첨 금지 규정이 어떻게 적용됐냐. 85 이하까지 과밀 억제권이나 수도권 내에서는 5년간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외 기타 지역은 3년이었죠. 그동안 부산이 해수동이 풀리기 전에는 85 이하는 3년 요게 적용이 됐겠죠. 이러다가 이제 적용이 안 받는 그 지역으로 바뀐 거예요. 그죠? 렇85 초과를 하는 주택은 원래 수도권 내 과밀 억제권요. 여기는 3년이었고 그외 지역은 1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부산 지역은 그동안 폐수동은큰 평수는 1년간 요 청약 요 제한 적용을 받았었는데 이제 요것도 적용을 안 받게 된 거예요. 굉장히 많은 규제가 사실은 없어진 겁니다. 비조정 지역으로 풀림으로 해서. 그런데 어또 한번 살펴볼까요? 불법행위금지 되어 있죠. 청약 통장 거래, 위장 전입, 분양권 불법 전매. 지금은 부산은 전부 비소정이었기 때문에 불법 전매 기간은 6개월입니다. 6개월. 요 6개월 안에, 원래는 사고 팔지 마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분양권 당첨이 되시고, 계약금을 그냥 칠 돈을 준비 안 하고, 청약통장만 넣는데 당첨이 됐다. 계약금 안 넣으면 사실은 그 날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까워서, 그냥 당첨된 거를 누군가 계약금을 넣을 사람한테, 어, 프리미엄을 아주 저렴하게 그냥 파는 그런 거를 불법 전매라고 합니다. 6개월이 지나서 명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했는데 그 전에 하는 거는 다 불법 전매에 해당이 되겠죠. 어, 이런 경우에는 주택법 101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대요. 대단하죠? 어, 불법 행위로 얻은 이금의 익 3배에 해당하는 금액 프리미엄이 만약에 1억인데 그냥 어 1천만 원만 이렇게 불법 그 전매 기간에 초기 피 1천만 원으로 거래를 했어요. 그러면 9천에 뭐 이익이 더 생겼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말이 아니네요. 불법 행위로 얻은 이익 1천만 원의 피로 초기에 팔았다. 그러면 그세배에 해당하는 3천만 원이 말입니다. 그 차익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3천만 원에 해당하는 거를 이제 벌금으로 물린다 이 말이네요. 근데 그 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달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매긴대요. 3천만 원 초과 초기 피해 예를 들어 뭐 5천만 원에 거래를 했습니다. 3천을 초과하잖아요. 그럴 때는 3년 이하 징역을 자든지 또는 또는 둘 중에 하나 징역을 안 간다. 그러면 어, 5천만 원 아까 3천을 초과하는 금액이니까 5천이었죠. 5천에 대해서 3배 1억 5천의 벌금을 매긴다 이 말이네요. 불법전매기한 안에 팔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죠? 한번 볼까요? 어, 불법 행위가 청약 통장 불법 거래 청약을 위한 위장 전입 다 포함했어요. 이럴 경우에는 아까 처벌 규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그 다음 불법행위 이익의 3배 금액이 3천만을 초과할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벌금으로 매긴답니다. 그리고 당연히 분양권은 취소가 되고 주택공급계약 취소 그리고 향후에 청약자격제한을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청약을 넣지 못하도록 되어 있죠. 법적 근거는 주택법 65조 101조의 제3호 요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제한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통장을 그냥 사고 판 경우를 말하는 거죠. 가점 높은 그런 통장을. 그 다음에 분양권 불법 전매를 했을 경우에 알선 포함, 중개, 중개업소 중개 포함이란 말입니다. 분양권을 어 요거는 전매제한 그 기간 안에 불법으로 그냥 팔았다. 위에 거는 내가 당첨자인데 내가 안 가지고 다른 사람이 그걸 가져가도록 통장을 파는 경우고 밑에 거는 당첨은 내 이름으로 된 거예요. 그된 그거를 이제 전매제한 6개월 그 기간 안에 사고팔고를 한 그런 케이스를 말하겠죠. 이거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분양권은 강제 회수를 한답니다. 강제 환수 주택법 64조 그리고 101조의 제2호에 의해서 이 근거조항이 마련되어 있는 그런 겁겁니다그 다음 규제지역 등 추첨제 공급방식 및유의사항 되어 있는데 투기과열지구그 다음에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그럴 때는 75%는 무주택자에게 먼저 공급을 하는데 나머지 25% 그거 낙첨된 무주택자 여기 가점제 75%에서 떨어진 무주택자와 기존 주택 처분서약 그거를 이렇게 체크한 1주택자에게 공급을 하는데 그거 다 가져가고 난그 이후에 1순위에게 공급한다고 라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보면 투교가 열 지역 투교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가 아닌 지역은 그냥 무작위로 추첨을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75% 까지는 그냥 무주택자가 가서간다이 말입니다 어, 이게 원래 어떻게 되있냐면 열체를 분양을 한다 그중에 비소정지역은 40%가 가점제로 배정, 배정이 되어있죠 그죠 <웃음> 어 청약조정지역은 가점제가 75%까지 배정이 되고 했던데 이게 어 비조정지역은 40%고요 남아있는 요 60% 중에서 60%는 추첨제거든요 그 추첨제 중에서도 75%는 무주택자끼리 먼저 추첨을 한대요 그럼 요 추첨은 뭐 무주택의 점수 높은 순으로 자르는 게 아니고 무작위로 추첨을 하겠죠 무주택자끼리 맞죠 그 말이죠 이 말이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거는 여기서도 떨어진 그 나머지와 1주택 처약서분을 선 사람하고 같이 또 경합을 붙는다. 이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럼 입주자와 예비입주자의 우선 지위.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뒤.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뒤. 여기 선정된 뒤. 그 다음 다른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이 된 경우. 그러니까 한 군데는 예비입주자로 당첨이 됐고요. 그 다음에 다른 데 실제로 이제 그 다른 또 아파트에 청약을 했는데 그건 제대로 당첨이 된 거예요. 그럴 때는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돼 있죠.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음. 다른 데에 넣는데 그게 당첨된 게 있다. 예비입주자된 건 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청약신청시 이렇게 신청인이 입력한 청약 신청 내역, 거주지, 거주기간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순위, 이런 거에 대한 사전 검증업 절차 없이 그냥 바로 청약이 접수된답니다, 그냥. 그러니까 조심해가 잘쓰라 이래 돼 있는데, 그게 9일날 지금 그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2월부터 한국감정원에서 그런 건 우리가 세부적으로 체크 안 해도, 자동으로 국토부랑 행안부랑 한국감정원이랑 서로 협력을 해서 알아서 이걸 체크를 해였습니다. 부석격이 많이 없어지겠죠 이제. 근데 요거는 그 전에 있던 이제 청약체크리스트라서 아마 이렇게 돼있나 봅니다. 당첨자 발표 후에 전산검색 및서류검증결과 사고입력 등으로 부석격 당첨된 사실이 확인된 때는 당첨이 취소되고 최대 1년 동안 청약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니 사전에 정확하게 넣어라 이렇게 돼있습니다. 부석격 당첨이 돼서, 금융결제원의 명단이 통보된 자는, 미래, 밑에 제시하는 기간 동안에는, 다른 그, 청약을 할수 없다, 이렇게 돼있죠. 수도권은 1년, 수도권 외 지역 6개월, 위축 지역은 3개월, 이렇게 돼있는데, 지금 부산은 수도권 외 지역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투기가 열 지구도 아니고, 청약과 열 지구도 아니죠. 그래서 6개월만 지나면, 얼마든지 이거 뭐 청약 제한 이런 거 상관없이 청약을 할수 있다 이 말입니다 어 오늘 여기까지 그동안 쭉다 살펴드렸습니다 음 청약 그 이렇게 하실 때 체크해야 하셔야 될 그런 좀 체크리스트를 순서별로 쭉 1부부터 4부까지 살펴봤는데요 어 요거는 그냥 제시해 놓은 자료를 제가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제가 뭐 새로운 걸한게 아니고 어, 아마 2월부터는 청약할 때부적격 나는 게 많이 줄어들 거고요. 어, 행정안전부에서는 우리 그 주민등록 그 상에 부양가족 수나 뭐 이런 자료를 끌고 올 거고, 그 다음 뭐 국토부나 이런 데서는 뭐 무주택 기간이라든지 이런 걸또 끌고 오겠죠. 어, 옛날보다는 훨씬 많이 줄어들 거기 때문에 이제는 옛날만큼 그 잔여세대, 쭙쭙이 이런 게 없어지겠죠. 부적객이 많이 들날 거기 때문에 어, 향후에 올해는 부산만 해도 굉장히 괜찮은 지역들 어, 청약이 줄줄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은 곳잘 선정하셔서 잘 체크하시고 당첨, 당첨되시는 그런 행운을 누리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